이제 한 바퀴 돌렸다는 건 이제 한마디로 나 이게 한바퀴고요어 2.5바퀴 이마치다컸어아 진짜 괜찮아요? 네저 원래 마치 엄청 빨리 너무 빠른데 수술 잘하고 올게요 모두 코로나 조심하세요 박수한 번만 쳐주세요 더 세게! 아이게 그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권혜리라고 하고요 휴댄스 센더입니다 이번에 했던 수술이 어떤 수술이죠? 아, 제가 이 뒤트임이랑 밑트임을 예전에 했었는데 그게 막혀가지고 요번에 재수술을 하게 됐고 약간 쌍꺼풀 라인 끝에 쪽이 좀 처져있어가지고 여기 눈썹 밑으로 흉터를안 보이게 밑으로 절개를 해서 쌍꺼풀 라인을 좀 들어올리는 이런 식으로 수술을 진행했거든요 제가 듣기로 트랜스젠더 분들은 어떤 은어가 있다면서 그게 어떤 거예요? 이제 한 바퀴 돌렸다는 건 이제 한마디로 모든 얼굴 부위를 한 번씩 고쳤다 이게 한바퀴고요두 바퀴 는이제또한 네. 군데씩 재수술을 다 했다는 하게두 바퀴 그러면 지금까지는 한몇 바퀴? 어, 한 2.5 바퀴 <웃음> 그 정도 한것 같은데. 근데 그 시술은 왜 하신 거예요? 그 전에 티 템이랑 미 템은 너무 끝에가 막혀 있는 느낌이 들어서 한는데 그게 좀 잘못돼가지고 이번에 좋은 병원을 만나가지고 했는데 너무 결과 만족스러워. 그거 하기 전에는 네. 그게 컴플렉스였어요? 컴플렉스가 아닌데, 약간 화장할 때좀 거슬리는 그런 느낌? 어떤 거슬리? 약간 눈 뒤에가 좀 약간 답답한 느낌이었어. 아하! 자, 근데 지금 보시면 되게 시원하게 커졌잖아요. 네, 그 전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 어. 같아요. 지금 되게 만족스러워요 만화 속에 나오는 산악 같아요 약간 제가 원하는 이미지 약간 만족는고 저는 약간 그런 얼굴을 좋아해서 약간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병원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인상은 어땠어요? 일단 첫인상은 되게 깔끔했어요 인테리어 자체도 되게 심플했고 일단 들어가자마자 아 여긴 내 병원이다 이런, <웃음>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<웃음> 내 병원이다 네. 어, 여기 뭔가 느낌이 쎄하다 어 눈은 진짜 이제 탓신안할것 같아요. 아 응. 그래요? 그 정도요? 네. 그러고 나서 바로 디자인하고 준비하고 네술 코라 따듯이 주는 것 같아요. <웃음> 그러고 나서 이제 깼을 때 금방 깼어요. 이제 네, 마취 닦겠어. 어, 아, 진짜 괜찮아요? 네저 원래 마취 엄청 빨리 깹. 너무 빠른데? 아저 진짜 닦겠어. 아무래도 제가 이제 마취 경력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성이 생겨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저희는 이제 질문을 간호사랑 먹기만 했는데 답변은 고민이하더라고요 보통 아... <웃음> 어, 한면안큼보통시간 어... 근데 이정도 수술이면은 아, 왜냐면 그 체탐이나 약들어 머리가 아가... 어지럽고 있면 회복기간이 좀오래 아가... 음... 일주일 후면은 딱 아니야 이제 보통 틀면 한2주 반. 이주맞 그때 그러면 이후에 통증이나 붓기는 어었어 눈이 좀 건조한 느낌밖에 없고 아픈 건 하나도 없었던 것. 붓기도 없었어? 붓기도 그렇게 많이 없었던 것. 멍이나 아니면 뭐 실핏줄 터지는 거? 아, 저가 실핏줄 터진 것도 그렇게 심한 편이 아니었어 가지고. 음. 그러고 나서 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날 때딱 이게 자리를 잡은 거한 3주일 큰데 딱 됐을 때가 이제 그래도 사람들이 봤을 때어 그 괜찮다 고그 뭐 정도가 한달 정도 주변 사람들은 뭐예요? 눈이 되게 예뻐졌다고 만족해요? 되게 만족스러워요 수술하기 전에 그 그러니까 100점, 100점을 한 점을 몇 점? 수술하기 전에 눈이 한 70점? 지금은? 한금 90점? 나머지 10점은 뭐예요? 음, 여기서 눈만 더 욕심은 <웃음> 끝이 없네 아, 이게 그만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? 이거를 뭐 하고 싶은... 무조금큰 눈이 예쁜 눈은 아니지만 사람마다 좋아하는 취향 차이가 있잖아요 이제 원장님한테 잘 설명을 해서 저는 이런 눈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자기 의사 표현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고 자기한테 어울리는 눈은 제일 중요해요 저는 일단 인형 같은 눈이 되고 싶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막 크게 한거 같고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저는 26살 권혜리라고 하고요. 저는 뒤트임이랑 밑트임을 이번에 새로 다시 한지 이제 두달차 됐거든요. 이제 보시면 눈이 되게 많이 커졌죠. 되게 시원하게 커져 있잖아요. 일단 너무 만족스럽고요. 제가 한 수술은 이제 밑트임이랑 뒤트임이랑 보시면 눈썹 밑에를 절개를 해서 쌍꺼풀 라인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수술이 거든요 원래 쌍꺼풀 라인은 살짝 좀 이렇게 쳐져있었는데 이거를 쌍두재 수술을 하지 않고 여기를 절개를 해서 딱 이렇게 보시면 행터도 거의 안보이시작 눈썹을 그리고 나니까 그리고 이제 디테임이랑 위테임을 한 이유는 예전에 뒷테임을미 위테임을 했었다가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다시 새로 했는데 이제는 절대 안 막힐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놈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되게 만족스럽거든요 딱 봤을 때도 눈이 엄청 커졌죠 이제는 절대 건드리지 않을 거야. <웃음> 이따 너무 만족스럽구요. <웃음> 여러분들도 이제 병원을 선택을 잘해가지고 이제 두, 저처럼 두 번째, 세 번째 수술이 안 되게 한 번에 수술 딱 예쁘게 끝냈으면 좋겠는 거야. <웃음> 또 마음이 든거 같아요. <웃음>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.